켈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단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저희 버킷리스트 이 바디 프로필 찍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봐도 그때의 노력 진짜 피땀 눈물 생생한 것 같은데 이게 20년 8월이니까 지금 21년 10월이죠 1년이 훌쩍 지났는데 과연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2020년 8월 5일날 바디프로필을 찍었는데 이후로 운동을 정말 제대로 안 했습니다 준비할 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번 쉬고 운동을 했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좀 쉬자 이런 보상심리가 발동을 한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 식단을 엄청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좀붙쳤거든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아 탄수화물 먹고 더잘 뭐 먹고 운동하면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방심을 했죠 근데 이게 하루 쉬고 이틀 쉬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헬스장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쉬었으면 다시 운동을 했어야 됐는데 아뭐 코로나 핑계 무슨 핑계 되면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에 그래도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게 아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어요 뭐잘 먹고 운동하니까 그거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아 제가 그한달 후에 9월부터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인이 된 거죠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면서 그 운동하는 직장인은 지기 형님처럼 아침에 새벽에 딱 운동하고 출근하자 했는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자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그럼안 되겠다 그럼 나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집에 오기 전에 딱 운동하고 들어오자 했는데 그것도 안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면 들어놓기 바쁘지 헬스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몸을 워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운동을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운동하다 한 번만 하다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하다 진짜 오래 들어서는 제가 헬스장 간거 열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휴학생, 취준생이 아닌 직장인이니까 뭐 비교적 시간이 없기는 했지만 아, 직장 다니면서 대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제 의지가 부족했고 운동에 대한 열망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 관리 못했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방관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 몸뚱아리는 서서히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몸이 이렇게 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아, 오히려 몸보다는 이 운동을 안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시기에 비해서 최근 1년간의 영상을 보면 좀다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운동은 몸의 근육도 키워주지만 마음과 정신의 근육도 키워준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어,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운동을 함으로써 오는 그성취감 오늘 내가 이런 루틴으로 이 운동을 어, 몇 키로 몇회 반복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가서 그대로 했어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 게다가 어제보다 오늘 중량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제가 바디프리필 준비할 때도 막 식단 다 지켜먹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이럴 때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었거든요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던 말이죠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성취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자신감,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무너진 몸보다 무너진 멘탈, 정신력, 마음가짐 이게 더 뼈아픈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뭐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저는 이제 운동을 저녁에 했는데요. 저녁에 운동하고 오면 프로틴 먹어야죠. 오늘의 단백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진 않았는지 식이섬유를 위해서 야채는 좀 먹었는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따지게 되는데 운동 안 하잖아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게다가 뭐 저녁에 운동 안 하니까 밤에 배고프면 야식 시키고 맥주 한두 캔 따버리고 특히 이 술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알코올이 근성장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 멀리 하려고 했어요. 조금의 그 근성장이라도 가져가려고 내가 술을 멀리 했는데 이제 뭐 근성장 자체가 없어? 성장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술 먹고 싶을 때 먹어버리고 그러다 가면 피곤하면 씻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고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퇴보를 해버리니까 참 사실 우리가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멋진 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운동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무슨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대라면 10개도 더 돼요.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다 한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핑계 안 되려고요. 멋진 몸도 당연히 갖고 싶지만 다시 그때의 어 건강한 정신력 멘탈 회복하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운동을 멀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이런 영향력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운동해보려고 합니다 자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챌린지 해야죠 네 제가 도전변태인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챌린지는 이미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한주한달 이런 챌린지 말고 진짜 운동을 제 인생의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버릴 그 챌린지 뭔지 아시겠죠? 3대 500 챌린지인데요 당연히 최소 몇 년은 잡아야 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지만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한국타전의 3대 측정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혹시 운동해야 하는데 계속 막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 하는 분들 계실까요? 핑계들 내려놓고 저랑 같이 운동합시다. You know what I'm saying? I don't think, just do. 함께합시다, 여러분. Come on, let's go. Let's go, guys. Come on.